안녕하세요, 도로시입니다. 안녕! 자. 오늘 먹을 것 이거예요. 이거는 연어. 어, 연어를 배달시켜서, 통연어를 배달시켜서 제가 좀 큼지막하게 썰었어요. 그리고 여기 생고추냉이 있고요. 요거. 그리고 여기는 샐러드. 이다가 발사믹 올리브 뿌렸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홀리스레디시 소스가 아니고 뭐 양파크림 소스래요. 맛있는 연어를 더욱 맛있게 그거랑 여기 가운데는 케이퍼 요거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초고추장에 생 고추냉이 탄거 간장에 고추냉이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리고 잘 안보이시겠지만 여기 양파 있어요 같이 해서 잘 먹겠습니다 진짜 맛있다 너무 잘 먹었습니다 자 가볼게요 안녕 어제